보니까 부친님과뭐 그냥 싹잡아려놓고 그냥 엄매 있었어요, 들어가. 그러니까 가들이고 저거가 있었어요. 저게. 그러다가 이제 낮에만 올라가고 밤에만 내려오고 누구든 높은 산. 거기서 바라보면 화이 보이거든요, 그냥. 그렇지. 거기서 기관총을막저 소문에 그냥 다 화이 보니까요. 몇번 실패를 했단. 관님께서 어, 상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또 문화제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대웅전 문짝, 문짝 있죠? 문짝을 다 떼고 어, 박황전 문짝을 다 떼가지고 이 마당에, 마당에 놓고 불을 살르셨다고 한 것을, 불을 살른 것을 저희 그 당시에 화음사에 계셨던 노수님들께서 다 보고 그렇게 이제 또 뒤에 스님들한테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어요. 우리 대원들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데이불리 함사는 천년의 유사이다. 어? 천년의 유사 불지르 사람이야. 우리가 전치기한다. 어? 알았느냐고 밤을 멈치 있을 때. 찔쩔쩔쩔쩔 합시다. 하음사 얘기가 나타 완전 국민들이 가시쳐서 완전히 피해가자고 했잖아요. 빠지사이 태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 거시는 완전히 보존이 되었어요. 하음사는. 아 우리는 아, 졸은 절대 안 태웠어요. 아차차 차 대장이 사찰은 태우지 말라고 아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찰은 절대 안 태웠어요. 문화재나 이 사찰은 태우지 마라. 우리가 보호해야지 안되냐 굉장히 사랑했어요 문화재, 뭐 미술품도 좋아하고 그런 건 사랑했어요 체력세 아니면 폭격당했다고 화음사 그 절을 태우려면 반나절이면 태워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천년고찰인데 이것을 불사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정의감이 아주 투철한 분이에요 인정도 많지만은 칼날 같은 성질입니다. 자기가 한다면은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하는 분이에요. 우 조상님들이 물려준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데 그걸 생각하면 정말로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우리 민족의 혼과 어리 사려있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훼손시키고 파괴시킨다면 이건 우리 민족 정신과 혼, 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자 해서 우리 민족 문화의 정수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